안녕하세요. 동경안의원 김현정 원장입니다. 청피반성 혈관염 혹은 망상청피반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울긋불긋한 그물 모양과 더불어 자반이나 괴사가 나타날 수 있는 혈관염입니다. 청피반성 혈관염 환자 10명 중 7명에서 괴사가 동반될 수 있는데요. 괴사는 피부나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이처럼 울긋불긋한 그물 모양 외에 괴사 등의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만약 다리나 팔에서 울긋불긋한 그물 모양을 발견하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홍은기라고 하고요. 올해로 25살이 되고 이 증상을 발견하게 된건 21살 때 발견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되게 뻐근해가지고 제가 그때 대학생이라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도 음. 못갈 만큼 걷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다리에도 막 무슨 빨간 게붉붉긋하게 계속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인솔비로서 그때가 가을쯤에 발병을 했었는데 봄 때까지 계속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제가 어디 넘어져가지고 막 혈관이 터졌나 해가지고 당신 시 내과도 가고 내과도 네, 가고 이렇게 저기다 가봤었어요 네, 피부과로 갔었었는데 그때 결절성 홍반이라고 그랬었어요 결절성 홍반이라고 들었었는데 이제 또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도 받고 입원도 해보고 스트레 이제 다리를 낫게 하려고 스테로이드제도 막는거로받고 계속 꾸준히 먹고 했었는데도 이게 호전이 안 되니까 아 이거는 못 고치는 편인가 싶어가지고 또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그런 말도 들었어가지고 이게 또 난치병이다 싶으니까. 내가 뭐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인가 보다 이런 마음까지 컸었죠 그청피반성혈관염이라는건 처음 들었었던 기억이 한의원 와가지고 처음 들었었거든요 발병하기 전보다 뭘 하든 쉽게 피곤해지고 조금만 더 조금만 무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 다리부터 너무 아파지 아파오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고 그랬었네요 네. 아, 그 당시에는 진짜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다 보니까 그때는 대학병원에 있던 양의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음. 이거는 이제 지금은 뭐 피부에 멈춰 있지만 앞으로 어떤 장기를 공격할지 모른다. 음. 이런 공포스러운 말을 많이 들었어 가지고 내가 이제 뭐 평생을 아, 예전 생활로는 못 돌아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컸었고요. 무슨 질병이냐고 생각했냐 하면 막딱그 병원에서도 정확한 질병명을 얘기해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모르는 그냥 무슨 어떠한 불치병인가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막연하게. 음, 여기 오기 전에는. 그냥 치료 같은 거는 딱히 안 받았었고요 입원이 끝난 다음에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또 이제 다리가 피곤해지거나 몸 상태가 나빠지면 그때 스테로이드 하나씩 먹고 뭐 그런 생활만 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제약이 걸리는 게 많이 힘들었었죠 음, 예를 들면 저는 막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또 다리가 피곤해지면 병이 막 심해지니까 운동도 못하고 집에만 누워있다 보니까 체력도 더 심하게 떨어지고 뭐 하, 하고 싶은 일도 뭐 다른 서비스직이나 이런 것도 취업할 때도 아예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앉아서 할수 있는 일 이런 쪽으로만 봤었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걸렸었죠.